2019년 1월 넷플릭스로 공개된 한국 드라마 킹덤 현실의 조선과는 다른 대체 역사의 조선 배경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병이 퍼진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에 k 좀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넷플릭스의 프랑스 드라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자는 영감의 원천은 킹덤이었다고 라 말했는데요. 앞서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랑스파 킹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라 레볼리시옹입니다. 1부에선 킹덤과 라 레볼리시옹을 비교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라레볼리숑의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좀더 재밌게 볼수 있는 스토리에 집중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라레볼리숑의 뜻은 혁명입니다 라레볼리숑은 킹덤에서 사용했던 대체 역사라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라마는 시라에서처럼 프랑스 혁명 2년 전 배경으로 시작해서 대혁명을 향해가고 있지만 혁명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내용은 전부 허구입니다 처형을 위한 망나니 서행을 위한 단도들을 추진했다고 알려진 실존인물 조제프 기요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적어도 알려진 실제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존인물 조제프와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역사는 합의된 거짓말이다로 작품을 시작해서 진짜 이야기 주던 거를 상상력을 더하여 몰입도를 높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레볼리우션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끝과 미세는 프랑스의 홈페이지에서 가난과 분노가 한데 섞여 끌어오르던 1787년 프랑스 몽타르 집 백작 역에서 살고 있던 마을 소녀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레베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소녀 결국 레베카가 기족의 영재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소녀의 죽음이 백성들의 마음속 불을 지피게 됩니다 사라지는 소녀가 늘어나자 성당의 신부님은 조제프 기호탱을 불러 조사를 부탁합니다 조제프 그는 의사였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건의 범인으로 호카라는 남자가 체포됩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는 진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조제프 저 오카. 조 저는 한남자알습니다 오카는 조제프에게 12년 전에 죽은 그의 형인 알베르를 안다며 방심시키고 신비로운 능력으로 사건의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오카가 보여준 사건의 일부분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조제프는 감옥에서 일하는 마테르 도움을 받으며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조사하지만 수상한 이들에게 잡혀가고 마는데요 한편 몽타르지 백작령을 다스리는 몽타르지 백작은 왕을 만나러 간후 햄방분명되었고 그 기회를 틈타 권력을 잡으려는 백작의 동생 샤를 그렇지만 몽타르지 백작의 딸 강인한 엘리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백작 엘리지는 귀족이었지만 기족들의 방탕한 삶을 실어했고 갑작스럽게 생방불명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숙부 샤룰로부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동생 마들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즈는 앞서 말했던 조제프의 형 알베르의 연인이었습니다. 과거 알베르와 엘리즈가 사랑을 나누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들켜 연인이었던 알베르가 눈앞에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를 그리워하던 엘리즈. 그러던 어느 날 엘리즈 또한 조제프처럼 일문의 집단에 납치되었습니다. 그 집단은 당시 귀족들에 대항하는 형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알베르가 등장합니다. 알베르는 조제프에게 형제단 소속의 동료 오카의 탈출 작전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고 형에 대한 배신감에도 오카의 결백함을 알기에 이를 수락하는 조제프입니다. 그리고 엘리지의 삼촌 샤르, 샤르의 아들 도나시앵 샤르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크고 그것을 손에쥐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인물입니다. <들의 cosina> 그리고 그는 몽타르지 u r 이 왕을 만나고 온후 푸른피라는 병에 걸려온 사실을 알았고 푸른피에 걸리면 불사 r 능력과 강한 힘 또한 얻는다는 사실과 사람까지 탐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전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꿈꾸는 샤를 결국 그는 불구였던 아들 도나시엥을 죽이고 푸른피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푸른피로 불사임을 얻은 도나시엥 아버지 인르를의 말에 따라 백작이 됩니다. 도나시앵은 스스로의 힘에 도치되 점점 더흉폭해졌고 d o n a s c e a m r n l o o o 제제그에 그러한 도나시엔과 그의 지나친 행보에 반대하는 기족 간에 대립하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도나시엥이 귀족을 죽이고 감염시켜 만든 푸른피 기마부대와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엘리즈와 형제단을 보여주며 본격적인 혁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Tu penses assez stupide pour ne pas voir ton minable ridicule petit s t r a t a g è m 그 안에서도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 인물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농하지만 악몽과 한영에 시달리면서도 본인만의 신비로운 능력을 암시하는 엘리지의 동생 마들렌, 엘리지를 따르는 하녀 오펠리, 샤르를 충직하게 따르며 기마 경찰들를 이끄는 에드몽, 도나시행에 의해 얼굴에 큰 상처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다니는 형제단의 리더 마리안까지 앞으로의 시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게 될 인물들을 세세하게 보여주었고 크게 대립되는 형제단과 푸른 피의 기족들을 보여주며 쉽지 않은 그들의 혁명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푸른피라는 판타지적인 요소는 악의 무리인 기족들에게더 강력한 힘을 주어 드라마의 공포감과 긴장감이 높였습니다 프랑스 드라마답게 뛰어난 영상미와 시즌의 중반 이후에는 한편의 조미물을 보는 듯한 장면과 마을에서의 전투 장면 그리고 미처 생각 못했던 반전까지 보여주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몽다르지 백작이 갔던 베르사유궁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루이 16세는 기족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염병을 퍼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샤리처럼 끝없는 삶을 얻어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일까요? 프랑스 대혁명 시대 그리고 푸른 피로 힘을 가진 기조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 그리고 그런 민중의 편에서는 사람들의 드라마 색다른 시대극을 보고 싶은 분들께 라레 r e v o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리뷰와 영화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화로 다시 오겠습니다